안녕하세요. 제가 주식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건 28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친한 학교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학교 선배는 증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좋은 정보라면서 이 주식을 사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너한테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다 갖는다고 합니다. 저는 진심이 담긴 선배의 얘기를 들으며 저 또한 뭔가에 홀렸는지 그동안 과외로 벌어놓은 돈 400만원으로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주식에 빠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주식은 며칠을 급등을 하고 옆으로 기더니 그 이후 몇 달간 지루하게 움직이더군요. 그러다 상한가 행진을 시작하더군요. 그때 원금의 6배 정도 되었을 때 매도를 했습니다. 3천만원이 조금 안되더군요. 로또 1등 당첨된 것처럼 정말 기뻤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정말 꿈같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부터 친구들하고 열심히 술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처음 주식 초보자들이 큰 돈을 벌면 누구나 겪는 일이었죠. 그 이후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던 나는 주식에 미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증권사에 취직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 모의 투자 대회에 수차례 수상도 하고 상위권 성적도 거뒀지요. 베이트레이딩은 누구보다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면 껌값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힘들게 영업해야 했고 상사들 눈치를 봐야 했고 욕먹어가며 일하는 직장생활이 마음에 들리가 없었습니다. 증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퇴사를 결심합니다. 증권사에서 배운 거라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사 후 주식전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혼자 하려고 하니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다른 증권사에 다니는 동기생을 만났습니다. 그 동기생과 함께 주식전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친구도 지긋지긋한 영업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보였습니다. 주식전업을 결심한 저를 부러워하는 듯 하면서도 퇴사는 안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식카페에서 만난 형과 원룸을 얻어 주식전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 4천만 원을 모두 투입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자금을 분산시켰습니다. 일부는 장기, 일부는 중기, 일부는 데이로. 역시나 그렇듯 처음은 어김없이 돈이 쉽게 불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두 배로 불어나더군요. 같이 하던 형은 돈은 크진 않았지만 서로 코치를 해주며 열심히 하니 우리의 계좌는 눈덩이처럼 불어갔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7시에 원룸으로 출근하였습니다. 미국장을 분석하고 장 끝나고 6시까지 다음 달할 종목을 검색하고 둘이서 맛집이란 식당들을 찾아가서 매일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몇달후 형과 함께 승용차도 구입하였습니다. 그것도 새 차로 같이 구입하였습니다 거기다 제가 그 형님 차 사는데 천만원을 보태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도 안차는 행동이죠 그런 소문이 어느덧 친구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물론 달라진 제 모습에 친구들은 모두 저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증권사에 다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다른 친구와 달리 그 친구는 그때 당시 진정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왜 개인이 돈을 벌수 없는지를 아주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친구와 주식에 있는 돈은 그냥 돌고 돌 뿐이라고 말하더군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번 돈이 번게 아니라 잠시 빌려 쓰다가 나중에 더큰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돈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이자를 붙여 토해낸다고요. 자기 주위 사람들 중에서 옛날에는 정말 큰 신화를 이룬 엄청난 분들이 휘명만 말해도 다알수 있는 몇몇 분들도 계신다네요. 저한테도 진정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되려거든. 지금 많이 벌었을 때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진정한 승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계속하는 한이 시장에서 영원한 승자는 절대 될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참그 친구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일어나더군요. 돈이 불어나자 중장기의 비중을 많이 실어둔 나로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안가가 수백 개가 나오는 주식장에서 단타로 아무리 벌어본 듯 중장기 포트에서 반토막 나기 시작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제 모든 걸 잃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은 그 형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들은 그때부터 한동안 원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분석하고 또 분석하였지요. 그러나 떨어지는 칼날을 어떻게 이겨내리요. 말 그대로 원룸에서 폐인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주가가 1400포인트 정도에서 하락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걸 보고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말지요. 어머니께 부탁하여 평생 모은 돈 1억원을 그냥 두면 뭐하냐며 제가 불려주겠다고 하자 안치에 의심 없이 돈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400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어, 머리가 하얗게 되고 향기증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오버이트가 나올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1,000포인트가 깨지면 모든 걸 포기하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008년 10월 24일, 장대응봉으로 1,000포인트를 깨버리더군요. 뒤로 보지도 않고 모두 손절했습니다. 4억원 가까이 되던 계좌는 300만원으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말로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죽고 싶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모은 돈 1억원 평생 전기재료 판매상을 하시면서 쉬는 날 없이 누나와 저를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부모님의 돈을 제가 그렇게 했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그 형과 함께 원룸에서 소주를 진탕 마시고 일어나 보니 그 형은 70만원 정도를 제 컴퓨터 위에 올려놓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중고차 시장에 갔죠. 그리고 차를 팔았습니다. 3,500만 원에 사겠다더군요. 팔아버리고 그 돈은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집을 나오기로 결심한 거지요. 도저히 부모님 얼굴을 볼수 없었습니다. 다시 월룸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습니다. 정말 안주 하나 없이 수주 4병 정도를 마신 것 같네요. 깨보니 또 다음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에 가족들 전화가 많이 와 있었습니다. 왠지 여기로 올것 같아서 서둘러 나와버렸습니다. 함께 주식 전업했던형에게 와서 보증금이라도 가져가라고 문자를 보내고 길거리를 방황했습니다. 첫날은 찜질방에 가서 잤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수면실에 누워서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 누나 생각. 한 달만 있으면 누나 결혼식이 있는데 거기도 갈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도저히 답답해서 찜질방에서 나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구인광고 신문을 보다가 경북 구미에 있는 휴대폰 부품 공장 광고를 보게 됩니다. 숙식 제공 그냥 그것만 보고 안 그래도 서울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잘 됐다는 생각에 터미널에서 첫 차를 기다려 구미로 떠났습니다. 가자마자 면접을 보고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여러가지 계획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누나 결혼식도 가지 못하고 한 달쯤 지나 통장을 확인해보니까 천만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을 보니 저희 누나였습니다. 그때 당시 핸드폰도 버려버리고 그냥 있었는데 나중에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으니 제발 나쁜 생각만큼은 하지 말라고 그는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 보니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냈어야 할 주식과의 인연을 다시 돈이 생기니 한가닥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분명 스윙으로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또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분명 주식은 도박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벌면 잘 벌리니 해야 되고 이르면 본전 때문에 계속해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일을 그만두고 며칠 쉬면서 마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새해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자. 딱 1년만 해보고 그 뒤로는 무조건 손댄다. 300만원으로 천만원 안되면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절대 투자금 늘리지 않고 나머지 돈은 1년 생활비 충당을 하기 위해 절대 손대지 말고 내 힘으로 한번 일어나 보자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동안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구미에는 월 8만원짜리도 있더군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 공장 옆이라 좀 시끄러웠지만 거기보다 싼 곳은 없었습니다. 그 방에서 첫날 자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재기할 거라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 PC방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HTS를 보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주가는 어느새 1200 가까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금 억울했지만 개의치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따다가 잃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옛날 만큼잘 되진 않았습니다. 역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장이 끝나면 열심히 분석하고 증권사이트 카페 등등 고수들의 계좌를 보면서 매일같이 나도 곧 저렇게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윙, 데이, 스킬 할거 없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죠. 그러다 초단타 스킬이 가장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절만 잘하면 예전처럼 망하는 골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 다음날부터 호가창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큰손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살때 같이 사면 2호가 3호가는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하루종일 호가창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은 좀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열심히 분석을 했죠. 그러기를 몇달 호스피 지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대세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계좌는 그대로였죠. 그러다 증권사에 있는 친구와 연락이 닿아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 걸음에 구미까지 달려왔습니다. 술을 마시며 제 얘기를 하니 정말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다고 큰 소리로 욕을 하더군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몇년전 했던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더군요. 개인이 왜 돈을 벌수 없는지를 그때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군요. 매일 증권 사이트를 기웃거리며 기법이나 찾는 제 모습을 보고 정말 개미 중에 개미라고 합니다. 증권 사이트에 올라오는 기법이며 계좌는 모두 거짓이라고 전문가들이나 카페 지기들 증권사에서 다 홍보로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잘 버는 계좌를 올리고 쪽지나 메일이 오면 처음엔 안 가르쳐주는 척하다가 결국은 어느 전문가, 어느 카페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슬픈 현실이죠. 그 친구 알. 이런 것들에도 속으면서 어떻게 그때는 전업으로 돈을 벌었을까 참 용하답니다. 친구를 보내고 다시 이것저것 생각해봤습니다. 그때보다는 깨우쳐지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1년을 다지만 제 의지를 꺾기에는 부족했는가 봅니다. 또다시 호가창을 보며 하루하루가 갔습니다. 점점 생활비가 줄어들고 있었죠. 방값보다 PC방비가 더 많이 나오니 그래서 오후에 잠깐 호프집 알바를 했습니다. 나이 33살에 장가도 못 가고 매일같이 초라한 행색으로 PC방과 알바를 하고 다니는 내 모습에 어느 순간 정말 괴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망했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초라한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호프집 알바도 쉽지 않더군요.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놈들 때문에 거기다 저보다 어린애들한테 욕까지 들어가면서 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정말 이런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고 있다는 증거였죠 아침에 일어나기도 쉽지 않고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멀미가 날 정도였으니까요 큰손들이 물량을 가져간다 싶어 따라 들어가면 더 큰손들이 매물을 던지고 손절하면 또다시 더 큰손들이 매수하고 아 이건 정말 세력들 마음대로 움직이는구나 또다시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나의 계좌는 마이너스 50만원입니다 웃음이 나더군요 다짐한 일년은 다가오는데 되레 마이너스라니. 그렇게 며칠 뒤 오프집 사장님께서 일을 마치고 술을 한잔하자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친구도 없고 속시원히 얘기할 사람도 없었는데 사장님께서 자기가 살아온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 대한 얘기도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런 놈이 궁금했던 거죠. 나이는 33살인데 결혼도 안하고 직장도 없고 그래서 그날 술을 마시며 저에 대한 얘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사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왜 자네는 벌기 힘든 주식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언제 큰 돈을 벌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대답은 알수 없습니다였죠. 사장님은 자네가 주식을 포기하고 남들과 같이 평범한 생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가족과 친구들과 등지고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어 언제 벌수 있을지 모를 큰 돈의 희망만 가지고 매일같이 초라한 생활만 하는 거보다는 수천배가 아닌 수만배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집으로 돌아가 용서를 빌고 정말 작은 것에 행복을 느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닥 생활을 충분히 했으니 돌아가면 분명 깨달을 것이 많다고 다음날 일요일 겸 휴무라서 한참을 생각하며 걸어다녔습니다. 마티즈에서 내리는 제 또래짐대 보이는 남자와 예쁜 와이프. 거기다 세 명의 아기들. 한 아기는 아빠 품에 안겨있고 두 딸들은 차에서 내려 아빠를 부르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이 짓을 하고 있나. 정말 이러다 끝까지 안되면. 그 생각을 하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될것이라는 희망만 가지고 주식에 평생을 바친다는 건 그러다 돈도 벌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나니 갑자기 내 나이가 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족을 보고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그냥 몸뚱이로 돈 벌어서 소형차 한대 사고 결혼도 하고 친구들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이런 건꼭 돈이 많아야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갑자기 머리가 텅 비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몇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한 마음. 몸이 너무 가벼워져 하늘을 날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웃다가,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전 당장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왜 조금 더 빨리 이런 생각을 못했나 후회도 있었지만, 기분만은 정말 좋았습니다. 계좌를 보니, 아직 350이나 남아있더라고요. 갑자기 350이라는 돈이 크게 느껴졌던 거죠. 이거라도 남아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거기다 남은 생활비를 더하고 알바비까지 정리하니 500이 넘었습니다. 거기다 호프집 사장님께서 제가 집으로 간다고 하니 차비 10만원까지 더 넣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마을 수가 이때부터 벌써 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12월 날씨는 아주 추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가기 전 먼저 누나한테 전화를 해놓기는 했지만 좀 떨렸습니다. 그날 역시 부모님은 가게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온다는 소식에 가게 밖에서 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울었습니다. 다큰 성인 있기에 한가운데서 펑펑 울었죠. 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고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모습.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를 안으시고 말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아내는 누나와 매형 아버지 모두 계셨습니다. 모두 다 아무것도 못지않고 몸은 괜찮냐며 제 손만 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전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저의 주실 인생은 끝이 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